그리고 이제 어제 그 입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리깃이 여기 봤을 때 테일러드 카라가 너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더 쳐낼 겁니다 여기는 지금 시저 내낼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그리고 테이프를 쳐줄 때는요 원래는 이 안쪽으로 쳐줘야 되는데 안쪽으로 치면 우는 수가 있어요 뒤집었을때는 원단이 얇을때는 테이프가 당기면 자국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어기위 해서 방금선 시접적으로짜라내볼적으로 해가지고 박아서 하는 것이 훨씬 실루엣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정석으로 할 때는 사람들이 할 때는 이 안쪽으로 이렇게 하라 고합니다 안쪽으로 해다, 해가지고 하다보면은 그게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밖으로 시접 밖으로 칩니다. 그리고 이제 하면서 애플 잡았는데 조금 옷이 좀 들리는 듯해요. 이렇게 옷이 들리는 듯할 때는 이 앞판을 빼줘야 됩니다. 앞에가 많이 처지면 얘를 조금 올려주고요. 그리고 어제 그 얘기를 했다시피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어깨 부분입니다. 어깨가 처진 사람이 있고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어깨가 처진 사람은 좀더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요. 해주고 시접을 쳐주고. 어깨가 올라오는 사람, 그러니까 위로 올라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걸 좀 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깨가 올라온 사람인데, 그런데 어깨가 올라온 사람인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뒤에가 이렇게 채입니다, 옷이. 이게 한번 채이면은 이거 고칠 수가 없어요. 재단할 때 그것은 이 부분만 신경을 쓰면 굉장히 그 노하우입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신경 안 쓰고 기본 패턴대로만 떠가지고 옷을 만들다 보니까 그 방송에서 나온 앵커들도 앵커들은 이제 맞춤이 아니겠죠 에이? 협찬을 받듯이 입고 는옷입 나오다 보니까 얘기가 막 이렇게 웁니다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이놈을 그대로 뜯어 가지고 다시 재단할 겁니다 해가지고 재단해서 이제 완성을 하겠습니다 가봉을 하기 위해서 5단으로 박았거든요 그서더니 쭉쭉 뜯으면 됩니다 이 판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뒷맥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잘라줍니다. 어제 가봉을 할때 보니까, 약간 채있었잖아요 가봉을 할 때게. 조금 더 쳐줘봅니다. 자, 보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남았었잖아요, 약간. 그래서, 거기를 쳐준 겁니다. 시접은 1cm로 가갖고요. 미리서, 해가지고, 테이프를 붙여봤습니다. 양면 테이프 그리고 이제, 옆에를 재단 해야 되겠죠, 큰 놈을. 자를 때는, 이렇게, 부기를 한 번에 넣고 자르는 게 좋겠죠. 이제. 소에는 통을 칠 때는요, 절대 여기는 손대면 안 됩니다. 전화를 했던 대로, 아까 그손에 몸판에서 봤을 때, 이 선이 맞았잖아요, 여기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1cm로 가았을 때, 이 곡선이 제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 여기를 손대놓으면은, 나중에, 전부 다 다시, 패턴을 다시 떠야 돼요. 여기를 손대놓으면. 그래서 이쪽은 놔두고, 새끼의 소매에서 쳐내는 거거든요. 밑에는 쳐내는데, 이렇게 밑에 쳐내는데, 위에는 건들지 않는 거예요. 수선할 때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을 건들어 놓으면 다시 다떼을떼야 돼. 그래서, 그기고 똑같이. 이렇게 꺾어서 해야만 남는 선, 이런 것들이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박아서 넘겼을 때 넘겼을 때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소매통이 조금 큰것 같으면은 근데 소매통은 맞더라고요. 한5인치 8분의 3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팔통이 약간 좀큰것 같아서 팔통만 약간 차릴 건데 아무런 거의 다 맞을 거예요. 일하면서 조금 수정을 해주면 됩니이 선이 이 재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은요. 이쪽은 앞판이잖아요. 이쪽은 뒷판이잖아요. 이 뒷판 선하고 이 선하고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거를 박았을 때이 곡선이 앞판 곡선하고 뒷판 곡선하고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라운드가 나와야만 이이 라운드가 제대로 나와야만 이 겨드랑 밑에 옷이 울지 않아요. 이게 진동이 너무 너무 올라온다든가 그러면 체해가지고 앞에가 우웁니다 겨드랑 밑에가 또 너무 길면은 아무리 길면 은 팔이 잘안 올라가고요. 그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또 소매를 닿으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고요. 주머니를 꺾을 때가, 항상 꺾기좀사라거든요 종이를, 를 이렇게 땁니다. 이렇 따가지고, 여기 이렇게 여기 돌아갈 때는 이제 에 손꼽으로 이렇게. 이 바퀴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왁키를 박아줘야 될것같아요 그래서 박았거든요 이럴 때 이게 일직선으로딱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제이 해서 됐고요. 주머니를 다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돌아간 쪽이 뒤쪽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이것을 선을 없애야 되겠죠. 이걸, 예. 이걸 없애야 되니까, 지금 이쪽으로 어기 쪽으로 해서 4인치 정도. 4분의 3?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위에서 스티치를 때릴 거 아니고, 모가사리로할 뭐 거예요, 가사리가 없이. 가사리란 말은 일본 말이고요. 스티치가안 보이게끔 때릴 건데, 이게 좀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직선으로 가야되겠죠 이렇게 잡고 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직선으로 가야됩니다 예, 왜 그려지냐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제 이대로 그대로 똑같이 가볼까요 그럴 건데, 그대로 좀 표시해도 돼요. 박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먼저 한번 위에서 이렇게 놓고 때려가지고 박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는 방법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맞춰가면서 이렇게 박는 방법이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주머니가 양쪽이 똑같이 맞아야 되잖아요. 여기 올랑달랑 하면 안 되니까 같이 놓고요 이렇게 좀 놨잖아요 같이 똑같이 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국이 남잖아요 그대로 그어주면 고요 주머니 가고 때는요 한쪽 노루발 이쪽 노루발이 좋습니다. 이 노루발로 해야 됩니다. 이치퍼 노루발. 이 노루발로 해도 돼요. 이 노루발로 해도 되는데 이거보다는 이 노루발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놓고 끄끔만큼 이 선에서 꺾은 선에서 표시하는 가고 맞아야 되겠죠. 가면서 꺾 k 새라고 그대로 맞춰줍니다. 그려놓은 선이 있잖아요. 그려놓 선. 이게 곡선이면 돌아가게 좋은데 직선이라 맞추기영 힘듭니다. 웬만하면 곡선으로 하고요. 저는 하다보니까 그냥 직선으로 했는데 곡선으로 하면 바뀌더 좋습니다. 안그러면 거기 만큼 뛰었다가 다시 박아줘도 돼요. 띄었다가 손으로 던져야 되겠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데면 괜찮습니다 딱 잡아서 다리만 주면은 될것 같아요 그, 시작 부분만 터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딱다려면 주문이자. 여기 하다 보니까 흥들잖아요 이렇게 돌아가게 하면은 훨씬 더 낫습니다. 저는 좀 멋을 낸다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리를 떠내겠습니다. 에리를 떠내고 소매를 해야 되겠죠. 가봉을 하면서 보니까 에리가 너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 내려주겠습니다. 한 1인치 정도 밑으로. 했을 때는 여기를 시접을 2인치 반으로 줄 거예요. 그러면 앞에 기선은 2인치 4분의 1이 적어야 되니까 2인치 4분의 1이 되겠죠. 여기에 맞춰서 얘를닫 겁니다. 애를 끝에 떠낼 거예요. 여리를 떠낼 때는 이렇게 떠내면 된다 원래 이때 달려있던 l 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꺾이기 선에서, 완성선에서, 너놈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리고 돌아가는 선 있잖아요, 돌아가는 선. 야머에 돌아가는 선. 이 선을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하고 맞췄어요. 이렇게. 어깨선 맞춰야 되겠죠, 어깨선. 이게 예, 어깨선 어깨선 뒷맥 뒤에 중심 그러면은 이놈에 맞춰서 이제 떨려기만 하면 되겠잖아요 그게 이제 맞는거니까 저건 이게 지금 중앙이니까 똑같이 떠내서 양쪽에 달면은 여기를 달면은 되겠죠 예. 여기다가 이렇게 달면은 이렇게 맞춰서 어깨선 맞추고 뒷 중심 맞추고 근데 이제 하면서 여기를좀 벌려줄 거예요. 나중에 패턴을 떠가지고요. 종에다 이 일단 패턴을 뜨겠습니다. 했잖아요. 이걸 약간 이렇게 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애비가 나중에 입었을 때 뒤에서 당기지 마라고 벌려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대리는 좀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이게 이렇게 달리는 건데. 이렇게 하면 받고 기중심 받고 그럼 이제 에리를 만들면 은 만들면 되고요. 에리는 우아 쪽에는 겉에찌는 지금 이게 여구지잖아요. 여구지 안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돼가야 됩니다. 안쪽에 들어가는 것은 정바이을스 들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심지를 우선 좀 하나 붙여 주겠습니다. 심지를 붙여가지고 그리면 됩니다. 밑에 치을 약간 삼겨줍니다 칼을 들어가지 마라고 뒤로 넘어가는 쪽에다가 스티치를 한번 놔둡니다. 다 내고 나중에 할 거거든요. 아니면 옷을 입었을 때, 입었을 때 까지지 마라고. 그래서 이제 암호를 재봐야죠. 암호를 얼마인가 9인치 반이네요암호치 9인치 반 그럼 9인치 반에 맞춰서 소매 암에를 잡아갖고 와야 되겠죠. 이 소매가 9인치 반이에요. 이게 지금 파카링을 잡았을 때 9인치 반이 나와야 돼요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한1 0요지인치 넘는데. 인치 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지금 박아가지고 땡겨가지고 이렇게 한대요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하듯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박고요그리다 이걸 마쿠라지라 그래요 마쿠라지 마쿠라지를 여기 놓고 박으면서 지금 소매산이 보면은 소매산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은 어디입니까 여기 정도 되겠죠? 여기 정도? 이렇게 해서 나눴을 때, 여기는 파카랑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입니다, 2. 파카랑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 마찬가지로, 여기도 2, 2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조금 더 가고, 1만 더 가고, 2더 가고, 2더 가고, 1만 더 간다. 땡겨줄 때게. 땡기면서 아래씩 집어 넣어줍니다. 이렇게. 너무 땡기지 말고. 감으로 해야 돼 감으로. 초보자는 조금 힘들 텐데요. 여기는 최대한 땡길 수 있는 데까지 땡겨줍니다. 이렇게. 땡겨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양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여성복 같으면 조금 이런 게좀 쉽지만, 대충 해도 되지만, 남성복, 양복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아주 숙달된 사람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이만큼에서이 앞쪽에는 넣을 필요 없어요. 넣어주면 더안 좋습니다, 여고 여기 간만큼 여기도 돌아가는 만큼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하고 여기도 보면은 소매사니까 이렇게 나눴을때 여기가 1이면은 여기가 2 여기도 2 여기면 이제 1 정도 약간 넣어주면 되니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약간만. 많이 넣지 말고요. 감으로는 거지, 감으로 하는 거죠, 감으로. 최대한 땡길수 있는 것만큼 당겨 주고 파카링만 접어지지만 안음을 정도만 이것 한번 재봅니다. 지금 이렇게 파카리는 잘 들어갔습니다. 둥렇게 소면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게 9인치 바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이 9인치 바이 나오나 안나와 9인치 만 정확합니다. 이렇게. 지금 요 차가 잘 안보이는데요. 정확해요. 그럼 이제 그대로 이걸 항상 받을때는 앞판이 위로 올라오게끔 그래서 그대로 받아집니다. 소매는 끝났고요 L1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안쪽에 지일 쪽에 테이프가 쳐져있었잖아요 쳐져 여기 보면은 일어나지 마라고 근데 이건 두꺼우니까 안 쳐도 됩니다 두꺼운 것은 이렇게 놓고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낼 때이게얘가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잘라면 됩니다 지금. 여기가 닿으면 이렇게, 이렇게 꼬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잘라뜨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자르는 거예요. 똑같이. 그것만, 기억 하시면 됩니다. 단축구멍을, 이 Q라고 그러거든요. 하러 가려면 힘들잖아요. Q가 지금 없으니까. 공장으로 가야 되는데, 부속가게로. 그래서 가정용 미싱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겉부분만 했고 밑가시 쪽은 손으로 뜰려고요 그래서 여기만 지금 구멍을 뚫어 놓겠습니다. 따면서 실밥을 따버리면 안 되거든요. 조금 조심해서 따야 되겠죠. 날뜨게. 가정용 미싱에 보면은 단죽구멍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 조정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단추만 달면 되겠죠? 그래서 밑가시를 이렇게 했을 때 다가 넘겨가지고 안에서 뚫어가지고 손으로 시어줄 거예요. 그러면 감쪽같잖아요? 처음에는 이 동선을 맞춰야 되겠죠? 이 동선을 맞추고. 약간 크죠? 네. 약간 그때는 약간 접어 넣어도 되기는 됩니다. 네. 집어넣을 수 있으면 다 집어넣으면 좋아요. 지금 밑에는 나무 테이프가 쳐져있고 위에는 안 쳐져있고 이렇게 늘어나서 그런요 꿈에 사는 마찬가지 이렇게 개신해야 되기 때문에 밀어넣어도 별표이안난거 중앙이 똑같이 없고 이렇게 라운드라니 곡선이 제대로 딱 돌아가야 됩니다. 이대로 <목소리> 달건데요 짧은 쪽이 앞쪽. 이 짧은 쪽이 앞쪽이에요. 앞으로 몇 센치 정도 이동해지고 가 그렇게 하면은 힘들면 그냥 가운데다 달아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손으로 뜨라면 힘드니까 그냥 박아버리는거요. 박으면서 시접을 일정하게 못 박았잖아요. 그럼 이 패드를 박으면서 시접을 일정하게 다 박아줍니다. 1센치로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게 모양도 이쁘고요. 패드가 나중에 옷을 드라이를 계속했을 때 패드가 뜨으면 옷이 소매 산이 울거든요. 근데 이렇게 박아놓으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소매는 아주 잘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요잘 떨어졌어요. 썼으면은요 여기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이거 좀더 와야 되겠죠 밑까지가 여기까지 있으니까 그대로 직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몸판 쪽을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요건 이쪽으로 이쪽을 아래쪽으로 밀면서 위쪽으로 밀면서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위에 지는 땡겨주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뜯었습니다 쪽에 시접을 딱 따주면 됩니두 분을 한 번에 그냥 놔두고 하면은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는거니다 그런데 시접을 따줬으니까요. 여인 선이, 여기잖아요, 이 여기는 나중에 한번 박아줄 거예요. 박아줘도 내가 안 그러면 손으로 떠야 되거든요. 떡임새 인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을 안으로 다떠줘야 되는데 떠주려면 힘드니까 그냥 테이프 처리해도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보면은. 안떠주면 나중에 이거 이렇게 나와요 자꾸 그러니까 나오지 마라고 테이프로 제가 붙여버리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여기는 아예 박을 겁니다. 떨어졌네요. 이제, 에리를 먼저 달고, 왁기 박고, 소매를 박으면 끝이 나겠죠. 색깔이 검정색이라 잘안 보이죠. 이쪽이 와야 되겠죠 이쪽이. 그냥 생 밑에 치만 잘라주면 돼. 같이 내 여기 중앙선 저 가지고 다시 박았습니다. 너러니안으로딱 갔네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갈 집을 가지고 갈라서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미싱으로 박아버렸어요 있는데 mp 시 했던데 여기서 이렇게 박으면 되겠습니다 이만큼만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안 그러면 안에 손으로 떠줘야 돼요 이렇게 말아준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박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야만, 여기가 이렇게 안 까지잖아요. 이 부분은 안 보이니까. 드디어 끝이 나왔습니다. 다리 곁입니다. 주머니가 지금 올라간 듯 하거든요. 지금 이만큼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그 입술 주머니에 흘러다가 이렇게 아웃포켓으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제 이런 계량이 좀 생겼네요. 네. 그런데로 읽는 뭐 데는 뭐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뒤도 아주 가지면 잘나왔고요